먹어주러 막 가면 안 돼. 어? 물통도 안 가져왔네? 차 보내볼까요? 고글 안끼세요 날씨는 좋네. 응? 날씨는 좋아요. 왕복 20초. <웃음> 네. 그냥 두 명이 구저 앞에 또 있지 않아요? 쟤랑 혼자 가는 거 같고, 저 앞에 둘으면더있으니 혼자 가는 거같 온도 올라가다가 빠지면 은잘 풀고 풀어야 된다. 잘 네. 풀고 연습했으니까 뭐잘 빼겠지. 네. 머릿속에 클립만 생각하고 타는거 클립, 클립, 클립. 그러니까 클립을 잘 빼야 돼. 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림